내 열정을 노린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소명과 사명이 잘 유지될 때는 내 열정이 살아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정이 항상 유지되면 좋겠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잠깐만요. 열정이 살아있으세요. 거기 열정 움직이면 안돼요. 앉으세요. 다섯 시에 또온답니다 다섯 어, 시에 예배 마친다고 그러니까, 아이 인간들이 진짜. 하여튼 그건 그렇고 우리는 말씀 드려야죠, 그죠? 예. 어디까지더라? 네? 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과 사명과 선택에 대한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이 만들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열정이 펄펄 끓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오래 가면 좋겠는데 오래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냐 우리 자신들이 한사람 한사람 우리 자신에게 어떤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기질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 열정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그런 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선택하시고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3년 반 동안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과정에는 응답보다는 단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종들과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아는 우리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필요한 거 가져가시라 그러니까 목양실에그 모세 홍해 바닷가라는 모세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이것을 그렇게 구하려고 했는데 구해지 못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는데 목사님 내가 꼭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내기합시다. 무슨 얘기냐? 하 누가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는지 내기 하자는 그래 내가 막 웃었어요. 지금 목사님과 나하고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가지고 내기하냐고 그래서요. 농담이지만. 그렇게 우리 안에 기본적인 욕구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과 비교하는 의식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더 잘나간다, 더 풍성하다,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교의식을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비교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질이에요, 기질. 자, 그런데 열정은 있는데 기질 때문에 침체를 불러오기도 해요. 기질이 어떤 사건을 만나면 열정이 사라지기도 한다. 내가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갔는데 주님이 잡히신단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주님은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잡힌다는 이야기 하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내 의식과 내 마음과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자 중에 열심 당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열심 당원은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니까 요새 그거 있잖아요. 광복절 무슨절 무슨절 하는 것처럼. 응? 그것도 맞아. 그런데 주님은 찾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인 제자도 헷갈리는 거예요. 가르뉴다도 사실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오른쪽 왼쪽에 항상 제자들이 주님 오른쪽에 앉으려고 하고 왼쪽에 앉으려고 하고 제자들의 어머니도 그렇게 자고 좌총룡 500호 그렇게 앉아야 돼근데 주님은 자고 동원 서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당운은 아니지만 다른 제자들도 주님에게 엄청 능력,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주님께서 혹시 로마를 깨부수고 어, 신정왕국을 만드시려나보다 그랬으면 좋겠다 일종의 어떤 소원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박연하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여지없이 깨트려버리십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는 소원하고 맞아떨어지면 감사한데 따라가는 데 지장이 없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기질,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사건 때, 주님이 잡히실 때, 침체를 부를 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배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는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붙여버렸어요. 길을 잘라서 발로, 발바닥으로 시운찮을 반에, 그거를 치니 기쪽각을 다시 붙여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막한다 패드로야 검을 칼집에 다시 꼽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일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이 마음들이 영적으로 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제이고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의식은 있는데 우리 의 입에서 부인하는 소리가 나고 우리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화가 나고, 들이 받아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 기질도, 열정도, 침체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어떤 믿음의 주제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보호하자 관리하자 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믿음의 어떤 분량을 받았어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무언가 신을 의지하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자꾸 의지하도록 종교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종교성 종교적인 믿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있 사람은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아니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유산을 주님의 모든 능력이나 제자훈련이나 말씀이나 사도적인 권능이나 기름 부음이라든지 구원 얻는 능력 그런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런 걸다 유산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유산이 당대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달이 안 되느냐? 자기만의 영적인 승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시는 겁니다. 자, 훈련 중에는 응답이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훈련할 때는 막죽 자사자 훈련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누르고 흔들어차고 넘치도록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돕고 싶은데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냥 죽지 않게 하고 싶은데 그냥 버려 두셨어요. 그냥 소권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남의 죄를 위해서 온팍 다 뒤집어 씌우고 잔인하게 죽게 하셨어요 왜 지금은 내버려둘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욕먹는 상황이야 빨가벗겨서 리 채찍 맞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 배우가 있잖아요 예수님 역할 하는 배우가 간정한 걸 들었는데 채찍으로 득을 맞는 장면을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자기가 직접 채찍에 맞아가지고 30cm 등이 찢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어깨가 탈골이 되고 십자가 위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지와 기름 붐을 경험했다는 것을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방송에 나가다 막간증을 막 하잖아요 지금은 주님이 욕먹는 상황, 채찍 맞는 상황 십자학에서 죽는 장면, 그 상황을 내버려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배우들도 때로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치증맞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야.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워서 속상한데, 주님도 우리가 연단받고 시험들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훈련받는 연단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내버려두는 거야.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은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실패와 실수를 또 사용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결국은 뭐냐 인간은 변화가 관건이고 성숙이 관건이다. 특히 베드로가 베드로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가 벌써 가버리잖아요. 갈릴리바다로 다시 가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부 때 진공상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자, 내가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봉사하고 싶을 때 봉사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냐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 안한 사람은 떠나면 주님을 떠나면 마음이 편안했냐 그건 자기 착각이죠 절대로 진공상태는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진공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진공상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잖아요 자기 착각일 뿐이 지 사단이 역사할 때는 절대 진공상태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그때는 자기감에 빠져들고 자기 사명을 놓치게 되고 페들로 보세요 옛 생활로 돌아갔는데 자기감에 주님을 배신했였다그것 때문에 일생올로 가서 다시 고기를 던지는 거에요 그것도 허탕 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배운 편에 그 물을 던져라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이 오늘 보면 말씀에 주님이시다 그말 듣고 그 베드로가 막 튀어나가잖아요 진공상태가 아니었다 자기 안에 내 기질 때문에 오는 침체였다 열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믿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때로는 제자가 돼야 되고 때로는 사도적인 능력의 특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올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사도행진의 시작인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령 받고 기도하고 나니까 비로소 제자가 되고 비로소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는 능력을 행할 때 사도적인 능력이다 제자는 훈련 훈련이라는 그런 트레이닝 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비로소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열정이 은혜 받으니까 강력하게 막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채왔어요자 주님이 베드로를 말씀하시는데 부드럽고 은혜스럽게 다가오십니다. 베드로가 늘 비교의식에 시달렸는데 역시 이수님도 비교의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 한마디에 양심을 후벼파고 신앙양심이 막 아,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너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했어 왜 나를 부인해서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늘 비겨 비교, 남과 비교했던 것처럼 저 사람 은 이런데 나는 저 사람 은 이런데 나는,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죽어 나는 이렇게 빨리 병 걸려 왜 나는 이렇게 하냐 우리는 다,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베드로처럼 수준 낮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회적으로 요한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나너안 믿어 너 실패자야 그러나 너만의 세계에 빠졌지 말고 나너안 믿지만 그래도 너는 제자야 그래서 너는 사도야 지금은 능력이 안 나타나고 지금은 별볼이 있지만 그래도 맡길 만한 사람은 너다 그래서 양을 먹여야 한다 실패도 양을 먹여야 되고 넘어져도 양은 먹여야 되고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굶고 있으면 몸이 아파도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돈 벌러 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양육을 하잖아요 그게 싫어서 집 나간 부모도 있고 가정에 깨진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이 부모의 마음은 다그렇다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의 침체속에 빠지지 말고 실패했어도 배신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별소리를 다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네 양을 먹여라. 아멘 합시다. 가난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그의 택하신 족속 거기에 우리가 다접붙임을 받았거든요. 접붙임을다 받았어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유산을 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유산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다른 제들과 같이 파급이 되는 거예요. 누가 도망가고 누가 주님의 일을 안 하고 누가 기도하지 않고 누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같이 따라다니지 말아야 되죠. 네. 그래야 그래요. 네. 누가 시험을 주고 시험을 공급하고 말질려고 별소리 다 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양을 먹인다 양을 친다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충성을 잘해서가 아니고 안 믿지만 그래도 너밖에 없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가 너를 믿는다 확실하게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너가 아니면 저 수많은 수확될 추수들이 추수할 곡식들이 다 비에 젖어버리면 1년 농사 10년 농사 평생에 몇 천년 농사가 싹싸거리다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같이 여러분 같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불쌍히 여기서 직분도 주시고 목사 직분도 선교사 직분도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도 주셔서 그래도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사 망치면 안 되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두렇게 휘어졌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겪었던 것처럼 박해를 받습니다 조롱과 비팍을 받습니다 시험도 많이 견뎁니다 자 과거만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바글바글 하는 그런 현장에 또 가야 돼 여러분 제가 귀신의 정치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도 많이 했지만 신년 들어서 또 계속 설교했잖아요 어제도 누가복음 11장 12장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저 소유가 안전한데 더 강한 자가 와서 무장을 빼앗고 소유가 나눠진다는 말씀 또 했어요 끝나고 잠깐 집에서 이윤수왕 집사하고 간식을 먹는데 물을 확 쏟았어요 어제 물을 한세 번인가 쏟았어요 쏟은 향편도 아니야 또그 뜨거운 커피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마시면 되는데 어떻게 뭐가 다탁 건드려서 그냥 확쏟았어내무릎에다 커피를 또다 쏟았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왼쪽 종아리하고 뼈 신경 관절 뭐 이런 데까지 다 뭔가 하나 새꼬챙이가확 쑤셔서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으로 마비가 되고요 또, 발바닥을 막 쑤시고, 그래서 그 먹다가 비명을 지르고 하도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걸떠보지도 않고, 이은상 집사도 쳐다보지도 않고, 쑤실게 쑤셨나 보다. 쏟을게 쏟아졌나 보다.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열정을 노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노려요. 여러분의 믿음을 노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노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민은 깊어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사명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소명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도 은혜를 받아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능력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질까요?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웃소속히!